몰리린것 같은 느낌 이분이 좀 마음이 유약합니다 방황이 아닌 방황이 좀 들어왔을 것 같고요 궁궐 같은 거를 보여주시는데 그 궁궐만 법이 있다 자기가 얘기를 해도 들어준 사람도 없고 다그 사람들 시킨 대로 해야 돼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세요 이 사람이 그거를 이기지를 못해요 그곳에 있는 그 법도 이 사람 싫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싫고 다 자기 눈엔 다 싫어 물려있던게팍 터져버린 거야 그랬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 치우듯이 그냥 이 사람 다시 데려가거든?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 운영궁 신당의 해령 제자입니다 궁금한 사주 하나 갖고 왔는데 예. 먼저 불러드릴게요 네. 여자소는 놀고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놀고 먹는 발자를 타고나다 보니까 좀 게으른 면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마음속으로는 사실 요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행동력이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고 아 사주 자체가 놀고 먹는 사람이고요? 놀고 먹는 사주를 타고났지 일을 안 해도 돈복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남으로써 좀 안좋은 영향들도 있나요? 사실은 좀 답답한게 많다라고 보여지고 사면 초가에좀 가진 느낌이 들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실까요? 지금 뭔가가 약간 있잖아 물에 빠진 사람 같은 느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물에 빠진 상황이 자초한 일일까요? 아니면은 자기 탓이 좀 안나 보여요 주변에 뭐를 다 해주다 보니까 그냥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지금 이 사람 상황은 공지에 몰린 것 같은 느낌 올해 운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분이 이 주위 환경도 한번 보고 싶은데 뭐이 사람의 가족관계 네. 뭐 부채가 막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별로 안 좋은 거거든 음... 이 분은 약간 이렇게 궁궐 같은 거를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이 분이 조금 금소전은 맞는가 봐 오히려 그게 이 사람한테 독이 된것 같은 느낌 이분이 좀 마음이 유약합니다 근데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황이 아닌 방황이 좀 들어왔을 것 같고요 그 방황을 했다고 하셨는데 예. 왜 방황을 한 걸까요? 아 근데 이분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세요 이 사람이 그거를 이기지를 못해요 예, 스트레스를 분출할 데가 없어 아, 이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엄청 보통 아니다 그 주변에 있는 그 궁궐에 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가좀 궁금해요 거기서 이 사람이 치여 못 살아남았어요 자기가 얘기를 해도 들어준 사람도 없고 다그 사람들 시킨 대로 해야 돼부종당하는 그렇지 내 나의 자아가 없지 지금 보여주시는 거는 거기는 궁궐만의 법이 있다 그 사람들만이 지키는 법이 있대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지키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고 기운에 이 사람이 눌려버린 것 같아요 보니까 앞으로 그럼 이 사람의 미래는 좀 어떨까요? 아, 지금 근 너무 깜깜한데 이은왜 이렇게 됐지? 근데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아 다시 또 돌아가요?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내부를 두진 않으신다 그래요 근데 여기 이 집안은 왜 이렇게 센 걸까요? 이집안 그냥 귀족이니까 예, 저 보여주시는 게 귀족 같은 느낌군 궁궐을 보여주시니까 이분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들 뭐 할아버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 뭐 이렇게가 다그 집안 그 집안 식구들이야 다 전부 그군궐에다 살아. 이분의 할아버지를 한번 봐주실래요? 할아버지요? 네. 이분 할아버지는 너... 사리 말이 법인 사람이구만. 이분 할아버지 보통 분 아닙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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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제 저한테 보여주시는 걸로 이분은 쌓여있던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. 네. 그곳에 있는 그 법도 이 사람 싫고, 네. 거기 있는 사람들도 싫고, 다 자기 눈엔 다 싫어. 그래서 철없이 그냥 뭔가를 이렇게 팍, 이게 이렇게 눌려있던 게팍 터져버린 거야. 그랬는데 보여주신 건 다시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수습하시더라고요. 그래서. 결국은 오야배이네요 아, 이렇게 요약하셨구나 아, 할아버지 하나도 안 닮았네. 사실, 이렇게 폭로를 했지만, 사실 이 집안에 타격이 가는 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. 없어요 왜냐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 치우듯이 그냥 이 사람 다시 데려가거든 네. 다시 똑같습니다 네. 예 네, 그냥 이렇게 있잖아 그냥 이렇게 땅에 떨어진 쓰레기 줍듯이 이분을 그냥 이렇게 다시 데려가요 네. 어... 어, 어. 아무렇없않 듯이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 네.